고덕이들 안녕! 지금은 대아이돌 시대! 키워야 살수 있다! <웃음> 네, 이렇게 아이돌 소속사들은 자신들이 <웃음> 애지중지 키워놓은 아이돌들을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웃음> 이전 시즌에서 다뤘던 엑소 같은 경우는 판타지의 스토리와 아이돌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팬층을 보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또 오늘은 어떤 독특한 아이돌을 다루게 되나요? <웃음> 내가 원하는 아이돌은 내가 뽑는다! 어 그거 부동산 101 맞아요 바로 워너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 우리 그것도 우리 같이 축하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같이 우리가 전화 통화하면서 누가 되니, 이가 되니, 음. 내가 되니 같지오의눈망은 너무 음. 깊다느니, 호수 같다느니 어찌될건 오늘은 음. 워너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들이 성장시키는 아이돌 워너원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선출된 11명의 아이돌 후보를 선발해 결성된 보이그룹을 의미합니다. 프로듀스 101은 엠넷에서 기획된 본격 아이돌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디션인데요. 국내외 여러 기획사에서 소속된 가수, 아이돌 지망생, 연습생 101명이 출연하여 경쟁하고 투표로 다음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두가 빼어난 실력과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반드시 탈락되는 구조 그야말로 현대 경쟁사회의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는 기획이라 할수 있습니다 워너원은 2017년 8월 7일 국내 최초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데뷔를 시작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의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팬들의 투표를 통해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워너원은 데뷔와 동시에 각종 음원차트 1위, 역대 아이돌 데뷔 앨범 초동 1위, 음악방송 15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룹명 워너원은 프로듀스 101의 시즌2 제목인 101의 발음을 따왔는데요. 워너원은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사실 이런 투표로 아이돌 팀을 구성하는 방식은 이미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아키바. 2010년 5월 26일 발생한 싱글 앨범이 56만 장을 기록. 이후 싱글마다 100만 장이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기염을 토해냅니다. 아키바가 일본의 사회현상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총선거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은 48명의 아이돌 중한 명에게 투표하여 다음 시즌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했는데요. 이 투표가 어찌나 사회적 반항을 일으켰는지 아키바의 총선거가 시작하면 일본의 주요 신문들과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선거 내용을 취재하고 속보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아키바의 총선거 평균 시청률은 20.3% 순간 최고 시청률은 32.7%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회의원 총선거 시청률보다도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투표로 아이돌 그룹을 뽑는다는 것은 팬들에게 대단히 흥미롭고 몰입하게 할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단점이 생기는 법이죠. 음. 아, 하지만 장점은 내가 지지하는 아이돌을 내가 투표로 무대에 세운다는 거 그게 장점 아닐까요? 그치 근데 응. 내가 지지한 그 아이돌이 투표에서 떨어지면 너무너무 아쉽잖아 아 그건 음. 맞습니다 워너원이나 일본의 아키바 같은 아이돌 그룹은 응. 팬들 간의 경쟁을 굉장히 유발합니다 맞아. 같은 그룹을 좋아해 뭉친 팬덤도 있지만 저마다 지지하는 아이돌이 다 다르니까요 음. 응. 그러니 때때로는 이 실패의 쓴 잔을 응. 아이돌과 이 팬이 함께 마셔야 할 순간도 있는 거죠 그야말로 경쟁하고 살아남는 당초 콘셉트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인거죠 음, 그러나 이 혹독한 눈발을 견디고 피어나는 입새는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법이죠? 음 맞습니다 원우원은 데뷔일부터 지금까지 무시무시한 기세로 아이돌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2비원은2 0 1 7년 8월 7일 발매 후 하루에 14만 장, 일주일 뒤에 41만 장이 팔리면서 아이돌 초동 3위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달 뒤엔 56만 장이 팔리면서 2 0 1 7년 판매량 3위를 차지하게 되죠. 탈퇴곡인 에너0니0 응, 국내 음원 차트 7곳을 전부 1위로 제압합니다. 이외에도 0카운트다운 쇼챔피언, 0 0뱅크 음악중심, 인기가요, 더쇼 등무대설 때마다 1위를 차지하여 무려 15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능 TV쇼에 출연하기만 하면 동 시간대 시청률이 훌쩍훌쩍 뛰어오릅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은 1위부터 11위까지 싹다올킬해 버립니다. 네, 지금까지 팬들이 성장시키는 아이돌 원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이지 2017년도는 이 워너원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하지만 맞아. 단점이 있습니다 뭔데? 이 워너원의 기획은 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11명의 연습생들을 딱 2년동안만 데뷔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딱 2년이요? 음 그냥 그 뒤에는 없어? 아 어, 그럼 그건... 아무리 인이가 많아도 2년 뒤엔 해체된다는 소리죠 아... 어, 저도 팬이고 그래? 정말 팬이 많은 워너원이지만 뭐 그렇게 해도 우리 멤버들은 따로 활동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팬들도 자신이 지지하던 아이돌을 따라 대명절 이동 마냥 다니엘로 이동? 지훈이로 이동? 지성이로 이동? 니네가 어디 이동할 건데 저요? 다니엘 사랑한대 어, 다니엘씨 다니엘 피하세요 다니엘 사랑한대 다니엘씨가 피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질득하세요켜지는 너의 꿈 잠에서 깨어난 내 일곱 번째의 감각